안녕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 네. 오늘은 어깨와 팔 쪽에 통증을 자주 느끼시고요 어깨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 도움이 되는 요가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깨 불편함에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많이 느끼시나요? 제일 위쪽에 이 목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이 부분 위쪽 어깨 근육이 많이 안 딱딱하고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어깨에서 이렇게 팔로 내려오면서 위팔에 특정한 부분 특히 이제 앞쪽에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네. 이 관절로 가서도 연결되어서 팔꿈치 좀 약간 불편하신 분들 또아래팔로 내려가서 아래팔에서도 힘을 많이 쓰는 근육들이 있죠? 이 면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깨와 팔에 연결되는 이 뒷면에서 여기서 통증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각자 느끼는 불편함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겠지만 일단 네, 내가 팔이나 어깨의 어떤 부분이 자주 아프다 이렇게 느껴지시면요. 일단 어깨 구조를 이루는 가장 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 뒤쪽에 날개뼈, 견갑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위팔뼈, 이두 부분이 어깨와 팔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두 핵심적인 뼈가 되겠고요.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힘을 많이 쓰는 분위기 승모근 중에서도 위쪽에 상부승모근 그리고 옆에서 갈비뼈와 뒤쪽의 날개뼈를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아래쪽에서 이 견갑골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서 위쪽에 승모근과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아래쪽에 하부승모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부승모근, 전거근, 하부승모근 이세 가지의 근육들이 서로 이 적절하게 움직임이 그 밸런스가 맞아야 지 어깨쪽이나 팔이 편안하게 움직이시고 통증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좀 많이 약해지기 쉬운 부분이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근의 역할은 1차적으로 어깨의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죠? 네. 네, 어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설명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팔을 어깨높이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뒤로 견갑골을쑥 밀어냈다 앞으로 뒤앞 아, 팔로 이렇게 팔꿈치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어깨 자체로 뒤를 어깨를 멀 머리 밀어냈다 앞으로 밀고 당기 밀고 당기 이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 어때요? 잘 움직여지시나요? 네, 여러분 네, 정거근의 어, 움직임을 좀더 강화시킬 수 있는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어깨 쪽에 관절 질환이 심하게 진행이 되어 있으시고요. 팔꿈치나 손목이 이렇게 바닥으로 짚었을 때 제대로 자세 유지하기 하기 힘들 정도로 좀 많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 지금 제가 하는 자세보다는 먼저 기본 자세로 벽을 사용해 양손을 벽에 짚으시고요. 어깨를 뒤로 밀어냈다 밀고 닫기고 네, 이렇게 벽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동작을 충분히 많이 해주세요. 동작으로 본동작으로 가겠습니다. 고양이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지금 아래 무릎 밑에 담요를 깔았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고양이 자세 하실 때 그냥 담요를 아예 가져오시고요. 바닥에 깔아놓고 시작을 하세요. 네. 정검은 기본 동작 어떻게 했었죠? 어깨를 뒤로 밀고 밀어 네, 밀어낼 때정검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힘을 살짝 빼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밀고 당기고 10회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네. 잘하셨고요. 그 다음 단계 동작으로 가볼게요. 팔을에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할때 움직임을 정거근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움직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맨첫 번째 단계 뒤로 점거근을쑥 밀어서 힘을 사용합니다. 네, 지금 이점거근에 힘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앞으로 15cm, 바닥 누르면서 뒤로 15cm, 그리고 가운데로 돌아오시고요. 다시 한번점거근에 힘을 써서 어깨를 뒤로 쑥 밀어내시고 반대 팔해 볼게요. 앞으로 손바닥 밀면서 갔다가 다시 뒤로 손바닥 밀면서, 다시 앞으로, 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정각은 뒤로 쑥 밀어내시고요. 앞으로, 뒤로, 가운데. 정각은 뒤로 어깨를 쑥 밀어냅니다. 반대 팔, 앞으로 바닥을 밀면서 갑니다. 밀면서 뒤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네, 여기서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팔이 굽혀져서 어깨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손목은 뒤로 쑥 밀어내시고요. 앞으로 바닥 밀면서 뒤로 그리고 가운데 돌아오시고요. 다시 어깨 뒤로 쑥 밀어내시고 손바닥 밀면서 앞으로 손바닥 밀면서 뒤로 그리고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네. 어때요? 어깨 많이... 운동을 한 느낌이 있으시죠? 네. 평상시 썼던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을 사용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전거근을 잘 운동을 시켜 놓으시게 되거든요. 이, 이 뒤에서 이렇게 뒷모습을 봤을 때이 날개뼈가 약간 이 안쪽 부분 있죠? 안쪽에 약간 이렇게 들려서 뒤에서 보면 어깨가 이렇게 살짝 블룩하게 보이는 그런 모양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특히 이 근육이 많이 강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거근 강화 운동을 잘 해주시게 되면 견갑골이 뒤쪽에 날개뼈의 모양이 반듯하게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되고요. 팔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움직임을 할때 어깨의 움직임이 굉장히 안정이 돼서 조화롭게 통증을 잘 일으키지 않게 움직이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네 오늘 이 동작 사실 평상시에 좀 자주 해주시는 게 많이 필요하고요. 어, 어깨와 팔 주변에 근력이 약하신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 중에 아주 많으시거든요. 네, 꼭 동작들을 자주 반복을 해주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유용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해주시고요. 또 동작하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민정호가입니다.